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멋진 남자 동키호테입니다. 오늘 동키호테가 찾아온 것은 부산의 유명한 기장재래시장을 기장 찾아와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야, 여기 칼치가, 응칼치, 요즘 칼치가 많이 잡히는 같다. 와, 아, 지금 칼치가 무대게 뭐 얼마입니까?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2만원, 3만 2만 1 0만입니다 네. 아이고, 싼네 가격도. 야, 이, 먹 고기. 아, 아직, 아직, 이, 게 뭡니까? 삼치, 참치 삼치, 삼치. 삼치. 삼치. 야, 이 이렇게 큰 삼치는, 제봅다 삼치, 안 먹어? <웃음> 아, 뭐, 육0분이다 많다? 안 많네. 육0분이다 많다고? 짠, 짠, 짠, 짠, 요즘 칼치가 많이 잡히는 체린가 봐. 여기도 칼치, 여기도 칼치, 칼치. 아, 네네여기 아, 헛떡 굽는 헛떡. 아이고 아지면 여새 어디 갔노? 여새는뭐 팝니까 아지면? Yeah. Yeah, 야 이거 막 팔찌 그, 뭐, 양파 아직 패네 는뭐미꾸라지는 파타, 예. 항상 있고 예 빨간 음, 예. 아, 양파 빨간 양파가 어쩌다가 이래 되뿐노아 이게 양파씨인데 아유 오늘 그렇다. 사진 찍으러 오신거 예. 아미잘 계시나, 보고. 아, 이거는, 그, 저, 굶장어, 장어 말륭들. 창, 창가. 창가점이. 성게 성게 까놓은겁니다 아까 반찬도 각가지참 시간... 음. 요거 하나 얼마씩입니까? 만원입니다 만원입니다, 만원입니다. 없어 이제 그 하면 이제 이 시장이요, 이 해물들이 자갈치 시장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거, 통대구, 통대구. 와, 대구 크다. 다나세요 아이고 문어 오늘 문어가 많이 나왔네 이기장이또곰장입니다이고 전부가 무서워 김치가 맛있겠네.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 여기가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고, 낙찰.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8,000원에 줄락하면 아침에 뭐, 이제 추운데 요거 떨어보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야, 이제 요거 <웃음> 맞고야고 낙지도 맞아고 낙지도 맞아고 아, 저기 낙지를 딱 밥을. 아, 저, 그, 다, 다 뭐, 저, 저, 저, 대가리 끊거 낙지 먹고. 아, 이거 내가, 응, 응.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이것도 무시 덤벙덤벙 소리가 깔고 이런 이렇게 찢어놓으면 무시가 더맛있지 아저씨는 여자들 하면 더 잘하네. 그래서 무시를 짧게 썰면 안 되고 덤벙덤벙 소리 가지고 깔고 하면 난그 무시가 무시 먹는 재미가 더 좋아. 시 칼치가 많이 남는가봐요 워낙 하나하나 계개가영덕까지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책이 뒤집으 이게 뭡니까, 아지매? 아기. 아지. 아기. 아지. 아기. 아네 아, 샀는 겨. 예. 아유. 아, 이 개, 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개, 도 뭐, 정말, 야 이건 킹크랩이네. 정말 대단하다. 역시 이 기장시장이 자갈치 다음으로 유명한 시장. 아, 시장도 크고 물건도 싱싱한 게참 많습니다. 초보때맞다세요 아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아안얼굴이고 간다. 넘어 간다. <목소리> 아, 이 자식. 이거 하 아, 이 너무 맛있겠 너무 가 이제까지. 아, 배추고 맛있겠다. 노래속알맹이 맛. 가지고. 이렇게 비쌌히 판 아니 배추 한 포기 얼마입니까? 4천원씩 올랐어 아니 자은거 쌈쌈 몰랐아쌈거건만올예2천5백 원짜리 예? 2 5이 2천5백살부터 하하하 오늘 배추도 상당히 비싸네 개 4천원 두단에 7천원요가 이거 는는 배추 이 얼마예요? 5천원이요 2천원 먹수 있어 은근히 비싸네 날씨가 추우니까 한개 이천 원 낙찰. 아이고. 배추파 동화에 이쁘고 맛있겠네. 맛있으니까 비싸다. 요거는 뭐, 포고버섯. 포고버섯. <웃음> 장어가 잘 맞네. <맞아요. 웃음> 그건 무슨 고기입니까 칼치. <웃음> 칼치 새끼인 같아 야, yeah, 과일 과일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얼마예요? 한개 주세요. 네, 낙타. 예. 이거는 저럴까? 네, 저럴까? 야 엄마. 예, 좀더 빨리. 그럼 뭐 눈, 눈으로 봐도 그냥 먹음직스럽다. <웃음> 아직 이래이래 이래 좋게 잘해 놓으니까 좀 빛깔로 반해가지고 다안살 사람도 사죠 <웃음> 많이 파세요 <웃음> 오다가본게 벌써 요 미리치전을 끝으로 기장시장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봐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